바이! 돼 우리 어디 여행 스타트! 여행저 이제 다음 주면 잠시 동안 떠나요. 어디로 떠나요? 필리핀으로 떠나요? 떠나요. 혼자서 안녕. 이게 끝이야? 그래서 오늘 이별 여행. 맞았다 아까 그거 이별 선물. 오이서 추워서 일용의 양식 20분 동 이거 접고 못 해야 돼좋아요 <웃음> 추워요 추워요 그쪽이야? 안 먹으면 죽을 거 같거든? 나 먹어도 돼? 아잘 맛있는데? Yeah, I'm good 거니오렌 <웃음> 먹어도 돼? 이 진짜 맛있이 이형영상이야세크이요요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러게? 목소리> 오, 댐이요. 오, 요 오, 댐이요. 오, 댐이요 커플 먹도록 예린이 목걸이매는 모르잖아 이제매는방법이 뭐냐면 고 눌러서 났어! 나 갔다 오 너무 뻐거 아니야? 마속의 외침 나도 해볼래 아, 이거. 아, 이시간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수가거이가있거이이아이스크림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이게밤되이더 이거. 진단이이지 그리고 이거. 이거. 이 <웃음> 오션뷰이네 바다가 고객이네? 근데 바다가 이, 이 바다야 <웃음> 우리 건이가 저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뭘 치워줄까? 이거?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<저> 귀가 살짝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식당에서 봐요 아...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고 가자 여름장 주밥이 문예요 술 먼저 뭐할 거야 옛날 하는 거 시원하게 한잔 할까 차자는뭐이죠 물고다 포 이런 날은 취향은 말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취향 거에서 좀 넘어가면 애교가 많아져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뽀뽀하고 싶어. 금고. 이제 또 이거 또 이거만 또 이거 회 조금 또 넣어가지고 샤브샤브로 채 먹고 또 밥을 또 말아줘야 되거든요. 바로 밥을 <웃음> 떠줘가지고 또한 숟갈 또 말아줘야지. 어. <웃음> 해주시죠 싹! 어허 지렸다 거품 없는 거 조금 킹받네 거니치 했다 거니치 해버린다 아, 치워 이 새끼야 이거 찍자 이거 이거 찍자 이거 빨리 찍자 개 많지. 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예아이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아 난리나죠 오! <웃음> 어. 좀 약했는데 소리? 돈어 있어? 아, 건이 이거 한 번만. 건이 이거 세계 신기록 넘을 거야. 아, 약했는데? 이거. 우리 건이가 다시는 농구할까? 가자. 2포인2포인2포인3포인3포인3포인 나 이거 팔빙점까지 찍어봤단 말이야 니 응. 복귀해줄까? 세개 응. 중에 골라봐 퀸이 응. 슬퍼 나 안경 쓴 모습 처음 보여주지 않나? 범생이 두명이 막. 그거 알아? 나 전교 7등이었어 이준아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이게 너무 예뻐. 어떻게 어떻게? 응? 뭐라니까 음. 그래서 얘네들은 악마랑 계약을 해. 어떻게야? 새우 먹어. years later. <웃음> <아니 술 사왔어. 웃음> 이건 누나 카드로 배고 카드로 배어 데야 그래도 한쪽에다 놔야지. 알았으. 아니면 옷장에 집어넣어라도 놔야지. 아.. 아댔어 어, 이제 통장에 만원 남았어. 크리스마스 때 예림이랑 또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. 돈이.. <웃음> 거지야. <거짓말. 2000년 웃음> e tomorrow. 어마 담배 연기랑 같이 기억력을 품어버렸어. <웃음> 나 영상 찍는 거 아는 거 알거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머리 팔라 와, 엄마. 못 뗐네, 머리 그냥. <웃음> 아니지, 3시. 3분이 될 때. 4시. 아, 준 거니까, 거 없어질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늘에서 먹는 이 봐! 오! 하나 <차가워>. 둘셋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맛있어 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우. 와우! 이거거든, 진짜. 그랬어요.